먹어봐. <웃음> 아, 그게 뜯어야 돼? 먹어봐. 왜 하필 그 꼬리 부분도 먹어? 응. 아니야 드세요. 꼬리 응? 꼬리 <웃음> 맛있어, 맛있맛있 맛있어. 맛있 맛있어. <웃음> 먹으러 먹을래. 안 매울래? 안아 매워? 혜리 <웃음> <세일> 맛있다는데? <웃음> 이파리는 좀맛있지 <또 마이크치> 있나? <웃음> <웃음> 고고있 아, 맛없이맛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매운데? 먹어? 그렇게 맵진 않아 된장국이야 빵입다 먹어서 먹어봐 얘기를 안 해도 조금만 해? 어? 조금만 해? 먹을 만해? 어. 먹을 수 있어? 맛있어? 줄까 그러면? 응. <웃음> 그 정도로 맛있어? 응? 그 정도로 맛있어? 응. 그 정도로 맛있어? 응. <웃음> 다 안녕하세요 코켓해따 응? 응? 네. 엄마가 뭔지 숨겨놨어 맞춰봐 맞추면 줄게 아, 원래 내일이 3월 14일이거든? 응.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? 생일? 어? 생일. 누구 생일? 나 아, 테리. 아니? 테리테라 테리. 테리. 아니? 테리. 테리. 테리. 아니? 땡 <웃음> 아니 좋아하는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날이야 그럼 네. 나한테. <웃음> 왜 혜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? 누군가에게? 응. 누군가에게? 나나 나. 나, 나, 나. 어? 난 좋아하는 여자가 뭐냐면. 응. 음, 엄마. 어 아, 진짜 엄마 사줄 거야 사탕? 응. 네 사줄 거야. 나 난... 그래? 나한테. 그럼, 어? 태리한테. 너는 태리한테 사줄 거야. 어. <웃음> 엄마한테는? 어, 엄마한테 안 터지. 테디가 테디잖아. 본인한테 얘가 사주고 엄마는 안 사준다고? 너무하네. 테디가 사고 싶다고 했던 게 뭐였어? 음, 큰 사탕. 큰 사탕이었지. 음. 엄마 안 된다고 했잖아. 이게 음. 왜 그러냐면 집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한 거였어. 바로 바로 이렇게. 나나 나. 나, 나. <웃음> <웃음> 엄마. 딱딱딱딱 <웃음> 오. <웃음> 여기 떨어져. <또 있어. 웃음> 아 d a m a d 어문 열어 a m Adam. a 어머 m 깨... 어머 a m Adam, Adam. a d a 콜라 사탕 m a d a 콜라 사탕. m Adam, Adam. a d a 라 Adam. Adam, Adam. a 코 a m Adam, a 아? a 코 Adam. Adam. a 야 a m a 콜라는 원래 빨대를 꽂아서 먹어 유리 그릇이고 콜라 맛이 이런 거 같아 음. 콜라 맛 어때 그냥, 그냥 콜라 맛이 아니라 완전히 콜라 맛이 아니라 조금 콜라 맛 콜라 먹어보지도 않았잖아 콜라 먹어보지도 않았어 근 어떻게 알아 너 콜라 맛이 어떤 줄 알아? 몰라 안 먹어봤지 음. 무슨 맛일 거 같아? 너 지금 먹는 사탕 맛일 거 같아? 아니. 완전히 음, 이렇게 탁, 탁아 이렇게 먹으면 소리 어 나고 어. 그 다음에 맛은 약간 매일 것 같아 입에서 춤춘다고 했던 사탕 음. <웃음> 그거 그거랑 음료수랑 섞인 맛이야 근데 좀더 강해 너무 강해서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이렇게 목이 따갑고 그리고 조금 찌우는 것 같아서 치이 소리가 나? 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? 음. 어테리는 음. 나중에 기회되면 먹어보고 싶어? 나중에 안돼! 안 먹을 거야? 왜냐면 이빨이 녹고 그 다음에 애들은 힘이 너무 약해서 버틸수 없다고 아 치아가? 그러면 혜리는 콜라 나중에 커서 먹어보고 싶어? 커서도 안 먹고 싶어? 그래 먹지마 목다아뭘 어. 그래, 아프지? 뭐야 이거? 우리 도토... 오빠들은, 그런.. 그러... 언니, 오빠들은 그렇게 하는데. 이렇게 먹어? 응. 볼에 끼고? <웃음> 네, 볼에 끼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, 나한수탠 요정이야. 반가워서 반가워. 그런데, 음, 애, 어떤 애들은 사탕은 못 받으려고 그러는데, <웃음> 내가 사탕 줄게. 자, 열리, 열리. 춤치 m 추 i 이나 i m Tim, t i 다고 i m Tim, 라는거 t 하 m Tim, Tim, Tim, Tim, Tim, t 화이트 i m 화이 m t i 하이트 m Tim, Tim, Tim, Tim, t i 안 t